네 오늘은 저번주와 같은 부분입니다 또 사도인전 3장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토의 이름 그 이름의 건세와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어떤 것을 소유하는가 왜 우리가 우리 것을잘 발동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원인과 또한 방법들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인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먹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 금은 내게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침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논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야, 이거 참 값비싸고 참 좋은데, 사용법을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물건들 있어요? 아, 이거 누가 선불해줬는데, 이게 기가 막히다는데, 이것만 쓰면 되게 삶이 그, 편리하고 좋다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 사용하는 거 있으십니까? 어, 저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 그, 기계에 조금 능한 편인데요. 늘그 핸, 셀폰에 OS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되게 편해졌다는데 이게 모요 하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알면 남들은 보면 야참잘 사용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해가지고 포기하고 그래 나는 이것만 쓰자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웃음>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봤더니 많은 그리스토인들이 우리 안에 주신 강력한 무기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예수교토의 이름의 권세예요 근데 마치 이것이 벽에 걸어놓은 장식품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머 바라만 봤더니 너무 좋다 뭐 영광구비처럼 그냥 바라만 봐요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만이어도 은혜입니다 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웃음> 저는 할렐루야 교회의 송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님 내삶 가운데 실체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갈망으로 불타오르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대로 내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원하세요? 허, 감사해요 저 혼자 학습이 좀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소망합니다 <웃음>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능력 있게 선포해야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작동되지 않아요 그 원인도 좀 살펴보기 원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유업으로 임했던 그 능력은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지 쓰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예이로 이게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또떤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었던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만 합니다 사등전 2장에 보면요 2장 17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요에서 이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 모든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육체를 뜻합니다. 그 자녀에게. 자녀들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죠? 젊은이들 저도 이제 젊은이 들어가고 싶은데 아저씨라고 부르러 와가지고 좀 속상한데 아니 젊은이 우리 다 젊은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어르신들 아 목사님 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무슨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러다 하나님 얼굴 볼래요 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헌능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언을 한대요.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여주고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꾼대요. 이거뭘 말할까요? 예언, 환상, 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즉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요. 그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소유된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 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그 기간을 엔드 i 타임 말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어요 하. 맨날 말세래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말세 같잖아요 마지막 타임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타임에으로 주님께서 무을 부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수함으로써 유업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가운데 이 영적인 비밀들이 풀어지고 예수 그토의 권세와 능력으로 삶이 열어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또 추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기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의 유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와 유업과 능력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장식품으로 남겨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식품으로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교회와 성도는 이 예수 그토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길 사모하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생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가정의 재정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삶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실체가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웃음> 죽었던 영혼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토 인하여 자유와 영생을 누리며 다시 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그의 나라가 증거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안증뱅이 치유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제자들 이렇게 사도들 갈릴리 출신입니다 시골 촌뜨기예요. 어, 그들의 삶의 주요 목적은 어부, 고기를 잡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뭐 알파벳을 외울 필요도 없고,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학교도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생사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는 일만 하면 됐던 사람들이에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겁쟁이였고 자기밖에 모르고 우편에 앉을래 좌편에 앉을래 그렇게 떠드던 자들이 이제 능력과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 성경의 나머지 신약 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또한 요한이 어떻게 사랑으로 메시지를 전했는지 능력으로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획가닥 바뀐 거예요. 자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야이 기지는 왜안 변하지? 야이 성격은 왜안 변하지? 왜내 말은 안 변하지? 내 행동은 안 변하지? 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다 바뀝니다. 목사님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뀝니다. 여름에 기지가 성품이 바뀌어요. 아, 좀 배운 게 없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 물으면 목사님 저한테 늘 그래요. 목사님 제가 배운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 이제부터 배우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3장에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예수로 인하여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했던 건 금과 은입니다. 금과 은, 돈이에요, 돈. 목사님, 전돈 싫어해요. 하시는 분 계세요? 하, 돈은 악한 겁니다, 목사님. 전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밖으로는 아, 무슨 돈이야 하면서 집에 갔더니 막 금은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돈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이 앉은 뱅이는 스스로 걸을 수 있으면 자족하여 돈을 벌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한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원래 똑똑하지 못하니까. 난원래 능력이 없으니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청년들. 하, 목사님 직장을 못 구했어요. 뭔가 자꾸 막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뭐예요?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이것이 good news, 가스페,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 말씀 안에 다 해결되는구나. 진리가 임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활성화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진리 안에 무장되어 있고 성령에 무장되어 있는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할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붙들며 늘 기도하는데 16장 18절 19절 보세요 <웃음> 또 내가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고 음부의 세상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교회를 쓰러트리지도 공격하지도 넘어뜨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1구절에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묻이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땅이 시작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건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교회를 세우게 작정하셨을 때 교회는 연적 전쟁을 선포하며 이 땅에 어그러진 이 세상을 예수 글토의 이름으로 풀수 있는 건세와 능력이 주어진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원하시고 치유함을 원하시고 새로운 시대 가운데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적인 영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예배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부르심에 따라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의 무엇이며 뭐예요? 어떤 기업입니까? 이 땅서뿐만 에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기업의 그 풍성의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대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디테일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여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활성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게 원하는 것은 이 19절 말씀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길 원하노라 이 19절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배소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 받았어요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받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 받았습니다 나중에 안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받았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소용하면 이 능력도 우리 안에 소유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건세를 세 가지로 우리 구분할 수 있어요. 예배소서 말씀 한번더 띄워주시겠어요? 19절 말씀. <웃음> 자, 세 가지 형태로 힘이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의 힘, 위력, 그리고 능력. 이렇게 세 단어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힘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죄송해요 헬라우입니다 이스쿠어라는 단어를 니다 이스쿠어라는. 이스쿠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천지만부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이스쿠어입니다 근데 이 이스코어가 언제 우리 삶과 함께 활성화되느냐? 이스코어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이스코어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늘 강조하는 게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코어는 거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명령이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스코의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천지만물 우리는 구론적인 힘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기 원한다고요?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사단의 권세를 파쇄시키고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위험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그모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망을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 들인 자가 멀리서 뛰어오더니 발발발뜸들더니 주님께서 여기 왜 오셨어요? 제발 좀 떠나가세요. 라고 해요.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사단의 건세가 파쇄되는 것이 이스코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코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이 잔여된 건세와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금요일에 성령론 했을 때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위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라토스란 단어, 크라토스. 크라토스는 영어로는 authority라고도 많이 표현하는 단어인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해가 좀안 되시죠? 자,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주님 이 말씀을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역사가 크라토스예요. 그래서 이 크라토스의 특징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말씀을 듣고 먹을 때마다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자연계가 변하든 영적인 경에서 변하든 미혹과 수유혹이 나한테 쳐들어오든 내 안에 믿음의 확실성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터져도 내 마음은 고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주님 나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이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 말씀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이 바로 크라토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드라미스. BTS 노래 중에 다이나마이트 이게 두나미스의 어원을 쓴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뭐예요? 폭발이죠 폭발이에요 자연계와 외형을 변화시키는,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권능을 주시 원해요? 예수 믿는 자들.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 나를 소유한 자들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 두나미스를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막혔던 재정이 열리는 거예요. 병는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폭풍이 잠잠해지고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두나미스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교지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요 성교지에서 불가능한 상황들 우상천지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많은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 두나미스 누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권세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세 가지 능력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세요? 키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 키가 뭐예요? 예수 그리토의 이름이에요. 왜그 그리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걸 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기도 마치는 수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이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야, 능력이 임하는 것도 같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아버지로부터 와요 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토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이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함으로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를 소유한 백성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특권과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의, 우리의 오해들은요. 하, 목사님 그런 거 그냥 특별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에게만 임하는 거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소를 얹은 즉 병이 나온다고 말해요. 여기서 믿는 자는 목사만 얘기합니까? 여기서 믿는 자는 성교사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건세가 여러분상관대 풀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제안하고 있어요. 하, 목사님 그런 거 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해요? 2단, 3단, 5단, 10단 뭐. 하, 여러분, 담대해지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고 여러분 상관에 놀라운 역사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왜안 나타날까요? 단 하나예요. 이유는 우리의 믿음없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왜 믿음없음이 발동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자지우지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관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능력이 발동되지 않고 훈련도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얻을까?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린 살고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해봤더니 안 된다. 말씀을 했더니 뭐 변화가 되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교회는 그냥 친교만 하면 되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끌어내리고 그 믿음 없는 상태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주님은 안 되네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터을면해풀어지는데 안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안되는데 목사님은 될것 같으니까 기도받으러 와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세요? 남은 믿어요? 여기 믿음의 무리들 아닙니까?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무기력하고 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결혼은 어떻게 하죠?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죠? 삶은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안 보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무기력한 거라고요 소망되신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좀 바라봅시다 제발 좀 자꾸 땅에 가서 허덕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야지만 이게 실체가 되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되요. 다른 방법이었어요. 성령을 받는 방법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보세요. 9장 2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발 신학적 논쟁으로 되냐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선포되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29절에 이럴 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마음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기도해라 안 되니? 믿음이 발동되지 않아? 기도해 언제까지요? 믿어질 때까지예요 언제까지요? 풀어질 때까지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제성이내 연약함, 내 부정된 생각들이 안 깨지네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맞박을 깨주세요 내 부정적인 생각을 깨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당시 베드로와 요한 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치산만 좀 계산해 볼게요 2장 41절에 하루에 3천 명 왔어요 4장 4절에 남자만 5천 명 왔습니다 그럼 합계 얼마예요? 8천 명이죠 여자 아이들 뺀 거예요 대략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만 명이 넘어갔어요 초대형 교회예요 12명의 사도가 이만 명을 관리한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신방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아마 하루에 24시간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9시, 12시, 3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갔다고요 왜요? 기도해야지 사니까. 기도밖에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간을 사수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화려한 미사구가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발.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안 돼요. 강구하세요. 운전하실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이 하나님을 잡고 더 많이 하나님을 강구했고 성령님을 초초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냥 수시로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모일 때마다 강구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했어요. 남이 죽고 잡혀가고 숨겨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모의 때마다 주님 바라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영성 회복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교회의 30분화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경애하는 것이 다 흩어지고 가벼워지고 남도 하는데 나도 할수 있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더큰 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문데 어떻게 견디겠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어때요 소망이 있습니까? 아, 우리, 이거, 우리, 애나 우리 애들 잘 되겠다. 사업이 비즈니스 되겠다. 뭐 부동산 하면 잘 되겠다. 잘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막상 오시면 어떡할 건데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러분 여러분도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상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늘께서 그 부르신 연역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로 풀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래요. 아, 목사님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는 좀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 된대요. 모아서. 그래서 기도를 쉬다가 아, 뭔가 이렇게 기도할 분위기와 타이밍에 아, 한꺼번에 하면 뭔가 기도한 것 같고 시원하고 좋아요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어, 자동차가 멈췄을 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은 기름과 에너지가 들어요. 멈춘 물건이 운동에너지를받겠때 갑자기 또 피지오가 나오네 운동에너지 날때더큰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끊었다 하시는 게더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렐루 학교에 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계속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2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했어요 바람이 일으킨 상태예요 운동하고 있는 중에 에너지는 조금만 쉬어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 기도의 바람을 타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구하시면 돼요.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재와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을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노니크 전서 5장 말씀 보세요.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숨잡고 잠수하면서 이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숨쉬는 건 내추럴한 거예요. 기도는 내추럴한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성령을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 감각이 생기잖아요. 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예수그토를 이름을 기도해도 이게 되나 안 되나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목숨 버십시오. 사소하셔야 돼요. 안 되면 죄송한데 금식이라도 좀 하세요. 금은 거예요. 우리 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다른 데서 답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 목숨 걸시고 기도하세요 모르겠다고 차라리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인생에서 단한번 예수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감격 가운데 평생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거 투자할 만하지 않겠어요? 안 되면 선교지로 가면 돼요. 보내줄게요 제가 종종 우리 집사님이 저기 뭐 인도 뭐 쪽에 막. 보낼 사람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내드릴게요. 경비도 다 준대요. 네, 가세요. 예비수 6.18절이에요. 장 모든 기도와 광구를할때 항상 성령을 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상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영광과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뜻에 부합될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내 욕심 때문에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능력이, 그 두나미스가, 그,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과 함께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저는 요원삼서만 갖고 왔어요. 요원삼서 1장 2절 뭐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하나님 예수 믿기만 합니다 우리 시부모님 예수 믿기만 한다 강구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뜻이에요 근데 기도만 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맞죠 범사에 잘 되고 뭐예요? 여러분의 재정이 풀어지고 환경이 열어지는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풀어짐에 은혜가 있어야 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목적이 있는 부자가 되세요라고 제가 부탁드려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돈 벌겠다고 하시면 죄송하지만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재가운데 거하는 통로가 될 겁니다. 공부 다 하나님 뜻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세요 강건해지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시기도 하세요 저도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예비서 말씀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데 이교회 공동체, 내 이웃, 이 도시, 이 나라 주의 뜻대로 합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를 소유한 권세자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 상관에 풀어지기 예시부터 추원드립니다 사모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십시오 우린 이미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활성화 시키십시오 하나님한테 강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집으로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수하세요 월요일날은 하나님, 내가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열방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교육을 위해서 화요일날 기도하겠습니다 미디어월드에서 이 어긋나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위해서 내가 목요일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수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사수하세요 여러분의 상가한데 하나님의 책임져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